계속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 정말 많아지셔서 요즘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같이 공유할 내용은요. 다리를 앞으로 편상태에서 상체를 깊이 숙이는 전굴 자세 앞으로 숙이기 또는 뭐파스치모타 나아사나 이렇게 부르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요거 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자세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숙일 때 어때요? 좀 편안하세요? 잘안 그러신 분들 있죠? 허리 쪽도 당기기도 하고, 이뒤 다리 잘안 펴져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제가 엉덩이 걷기 있었잖아요? 그 엉덩이 걷기 먼저 충분히 좀 하시고요. 지금 이 전골 자세 같이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릎은 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릎을 억지로 힘으로 이렇게 무릎을 눌러서 펴려고 는 하지 마세요. 네, 무릎이 그냥 펴지는 만큼만 다리 내려놓으시고요. 대신 발끝은 당겨주세요. 이게 발이 힘이 없게 되면 골반에도 힘이 빠지게 되거든요. 발가락 끝을 이렇게 무릎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그래서 뒤쪽에 조아리, 발뒤꿈치 쪽 이렇게 바닥쪽으로 천천히 더 내려 놔보시고요. 아랫배를 안으로 당겨 볼게요. 배를 안으로 당기게 되면 고관절이 있죠? 여기가 고관절이죠. 골반과 다리 사이의 관절 여기가 깊이 안으로 굽혀지게 됩니다. 반대로 배의 힘을 빼볼까요?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골반이 뒤로 눕게 되거든요. 예,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인들한테 이 형태의 몸이 상당히 많아요. 예, 앉아서 오래 생활하시는 분일수록 많이 그렇거든요. 예, 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은 골반 쪽에 힘도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아랫배를 충분히 안으로 당겨서 이 엉덩 관절이 깊이 굽혀지게 해주세요 여기가 굽혀지게 되면 골반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골반이 세워지면 허리도 잘 세워지죠 네. 앞으로 수기는이 전골 자세는 준비 동작에서 골반이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서 가느냐 아니면 뒤로 누운 상태에서 상체로 숙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자세가 될수 있습니다. 네. 네, 무릎에 굽힌 정도는 그대로 주먹 하나가 이렇게 무릎 뒤로 들어갈 만큼 굽혀놓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골반과 허리이기 때문에 다리를 펴는 데는 포인트를 주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쪽에서 발과 무릎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간격을 유지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발과, 발목과 무릎이 O자 형태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요. X자 형태로 되어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의 공간을 똑같이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간격을 유지해서 발목, 무릎, 고관절이 안쪽 라인에 고르게 힘을 쓰도록 합니다. 평상시에 본인의 습관에서 약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안쪽은 정확히 이렇게 0인자형태로 약간 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리를 붙였을 때보다 약간 열었을 때 고관절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볼게요. 아랫배를 당겨주시고 골반을 천천히 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 유지하겠습니다. 들이쉬면서 가슴 넓혀주시고요. 팔을 천천히 위로 들어볼게요. 내쉬면서 머리를 먼저 숙이는 게 아니고요, 배를 당겨서 골반과 허리를 조금씩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많이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쉬면서 아랫배, 배꼽, 윗배를 당기면서 골반 천천히, 허리도 더 앞으로. 배가 앞쪽 허벅지 쪽으로 가까워지게 하시고요, 가슴 조금 더 무릎 쪽으로. 네. 내 뒤에 허리가 당기면 더 많이 내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대로 멈추셔도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뒤꿈치와 엉덩이는 바닥쪽으로 꾹 누르고 계세요. 네, 이 부분이 힘이 빠져서 이렇게 다리가 흔들흔들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도록 움직이 않도록 고정해서 골반의힘 사용하시고요. 다리 뒷면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양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꾹 누르시고요. 들이쉬면서 골반과 허리를 천천히 위로 수직으로 세워주세요. 내쉬면서 팔을 낮추고 천천히 무릎 뒤쪽도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발과 무릎 사이는 주먹 하나 가 간격 무릎 뒤를 살짝 굽혔습니다. 네, 주먹 하나만큼 지금 굽혔고요. 네, 더 많이 굽히셔도 괜찮아요. 뒤쪽이 다리가 잘안 펴져서 굉장히 심하게 당기는 분은 더 많이 굽히세요. 무릎을 더 많이 굽히시고요. 허리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숙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숙여서 허리 바깥쪽에 유축 디스크 부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압력을 더 많이 키워 놓으시는 건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허리를 늘리면서 숙이는 자세는 네, 지양하세요 네. 네, 들이쉬면서 아랫배 당기시고요. 골반 허리를 위로 쭉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무릎은 더 굽혀도 됩니다. 대신 굽힌 상태에서 굽혔다 움직이지 않도록 그대로 무릎은 고정하세요. 내쉬면서 아랫배를 깊이 당겨 천천히 골반과 허리를 조금씩 아래쪽으로 배와 허벅지, 가슴과 무릎 가까워집니다. 더 숙일 수 있으면 이마는 정강 쪽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양쪽 뒤꿈치와 엉덩이를 바닥으로 깊이 누르시고요. 들이쉬면서 골반부터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때 어깨를 이렇게 좁혀서 어깨로 몸을 들어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팔꿈치 사이를 좌우 약간 더 열어놓으시고요. 천천히 허리등, 그리고 목과 머리 정수리를 이렇게 수직으로 전체적으로 골반 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렇게 수직을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내쉬면서 손아래 내려주시고요. 네. 어때요? 해보시니까 허리 아프지 않죠? 네. 지금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고관절에 힘을 사용하시고요 복부를 사용하면서 골반과 허리는 위로 곱게 세운 상태에서 천천히 숙여자 네, 일상생활에서 허리 쪽은 항상 많이 과도하게 눌리기도 하고요 또 너무 한 자세에서 이 힘을 이 자세 유지하는 허리 근육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허리 쪽의 움직임을 좀 신중하게 잘 고려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도 힘든 허리 근육을 너무 과도하게 혹사시키면서 육아 자세를 하시다 보면 오히려 하고 난 뒤에 허리 통증이 생겨서 좀,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지금 저처럼 하시면 허리 쪽 훨씬 편안하면서 골반과 다리, 척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자세도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점요발.